정동원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11일 오후 가수 정동원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베이비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정동원이 반려견들과 함께 찍은 그림 같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노을 진 공원을 찾은 정동원은 반려견들과 함께한 투샷으로 행복한 일상을 전했는데요. 흰색 티셔츠에 와이드 팬츠를 입은 정동원은 여느 아이돌 못지않은 미모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정동원은 mbn 추석 특집 우리들의 트로트 mc를 맡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오는 17일 k-트로트 페스티벌 경주 2022에 참여해 공연을 펼칩니다. k-트로트 페스티벌 경주 2022는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 경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장윤정,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혜연, 김희재 등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해 코로나 블루를 한방에 날려버릴 최고의 트로트 축제로 열릴 예정입니다.